안녕하세요 건강한 육아 채널 삐뽀삐뽀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주제는 언어발달 지연이에요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의 경우 인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얘기 했어요 말만 늦은 아이 진짜 문제는 뭘까 말만 늦은 아이 진짜 문제는 뭘까 아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의 아이는 말만 늦어요 딴건 문제없어요 라는 의미죠 딴건 문제없고 말만 늦어요 가서 검사했더니 센터에서 검사 했더니 언어발달지연이라 그래요 언어발달지딴건 문제 없고 병명이 언어발달지연이니까 언어는 괜찮아 지면 애도 괜찮아져요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의사가 애를 갖다가 검사 하더니 언어발달지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이 늦다는 의미죠 어,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러 갖고 아무 문제 없어 말만 내진 아이야 이러고 표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이 늦은 아이라고 알고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고 센터에서 검사 하더니 언어발달 지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병명이 대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말이 늦은 아이한테 어떤 아이예요 말이 늦은 아이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언어발달 지연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병명이 있어 보이나 봐요.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결론은요 말만 늦은 아이는 없다 에요. 말만 늦은 아이는 절대 없습니다. 말이라는 건 결로, 결과예요, 로결 결과. 왜, 왜, 왜, 왜 우리 아이는 말이 늦을까? 딴건다 멀쩡한데 왜 우리 아이는 말이 늦을까? 그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머리 아픔이에요. 의사가 이러면 코미디죠. 근데 의사가 멋있게 얘기합니다. 두통이에요. 그리고 환자들이 왜요? 우리 아이 두통이야? 난 두통이야? 이건 병명이 정확한 병명이 아니에요 뇌종양이 있어서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에서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생리통 때문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감기 때문에도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 있어서 두통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말이 늦은 아이다 말이 늦은 아인데 말만 늦은 건 없어요 왜왜왜 왜, 왜 말이 늦을까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제 뒤에 링크에서 제가 연결을 해 드릴 거예요 이 상세한 영상은 근데 두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중증의 장애인의 정말 청각장애나 혀의 장애는 제외하고 정말 멀쩡한 아이로 보여지는데 언어가 말이 늦은 아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사회성 부족이에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뭐 자폐스펙트럼장애나 발달장애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 자력으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예요 사회성이 발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관찰하기 힘들 고요. 타인을 관찰하기 때문에 언어가 형성이 되는데 더딘 겁니다. 즉 언어를 만들어낸 근본 욕구는 사회성이거든요. 이 근본 욕구인 사회성이 부족해서 언어가 늦는 아이가 언어 발달 지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학습 능력이에요 언어라는 것도 음성 정보를 갖다 받아 들여서 그래서 암기해고 상황에 적절하게 다시 재적용하는 이 학습과 그 과정을 갖다 거치는 거거든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어느 습득 과정의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늦은 아이는 말만 늦은 아이는 없는 거예요. 사회성 부족이거나 학습 능력의 지연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근본 문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말만 늦은 아이는 우리 아이는 원인이 뭔지를 갖다 정확하게 찾아 나셔야 되고요. 말만 가리키는 치료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치료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인지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인지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근본적으로 방향을 돌려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아이가 나중에 말은 하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해결되는 거지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학년기 아동 시기나 아니면 고학년 시기에 다른 식으로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